<makes> okay, <noise> o right t h uh, This right there. way? Yes. And then you go to m o k a y m e t h i t h e r e o t h i n e s <laughs> o n g t h e r e o m e t t e r e o m e t i e r e s <laughs> s <laughs> o i n g t h e r t h e r o h e o e g e t i <웃음> 이 말을 아. 지금 몇번째 하는지. 건길 i d I love you. Only got you. So in the d 거 y w 칠까봐 무서워서 o r r y Kid, I will go. Oh, I don't k n o 갈 Like, like, I d 까 n t know. I'm not going to go. i 우린 기에 도착했구요 이제 렌터카를 찾으라 스컬레이터 찾아보세요 아 저건가보다 여깄다 딜렸지 <웃음> 갑자기 초보운전되는 기분이 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. 없어요 <웃음> 5 0만원짜리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봐야지, <웃음> 소를라 즐겨소를... 아, <웃음> 그래, 햄버거 먹자. 소고기 햄버거 10번. 그러니까 <웃음>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주차자리 양보할아 할머니가 우리 셋이 47분까지 공짜 찍혀서 좋요알고 네. 보니 자기 정산표 이런 거 아니겠지? <웃음> 너무 세상을 꼬아보지 <포함하고> 마세요 <웃음>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의심이많습에요 <웃음> 밑에서 애들 사진 좀 찍고 가자 여기 내려갈 수 없는데? 아 너는 못 내려가? 안 두고 가좀 천천히. 너무 아, 아, 다워 여기서 만나. 만난...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. 뭐, 어제 인스타에 댓글도 달았거든요. 아 진짜? 아 진짜? 생이라고 예뻐. 너워요아 진짜요? 네. 어게인기 이렇게 엉덩이 <웃음> <인기> 만지라고 되게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어, 완전 작아. <웃음> 아 진짜 맛있다 이거. 아 대박. 안 되지, 도 아, 니못 먹어요. 브랜디 페퍼 하이 네 p p e Le 4. d o n n e z votre car. t e d o n 기계가 진짜 어렵네. 응, 뭐 나왔어요. 5만 원치 넣어주세요. 맞아? 아니 그냥, 그냥 아니 아, <뮤> <뮤> 서 먹을 아, 무 아, 침에워요 아, 서 아, 아, 아침에 먹을 것도 사야 될것 같은데, 나 왠지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아, 아침에는 뭔가 마시고 싶을 것 같거든요. 와, 이게 예쁘다. 어. 저희는 어디 왔어요? 다시 외워보세요 몽클레어 볼게 생각하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, 뭐 비슷한 느낌인데 다시 맞춰보세요 빨리 몽클레르? 아옹 일단 아 옹클레르? 아. 옹클레? 아 뭐지? 뭔가 사람들이 붐비는 데가 저쪽 느낌이거든요 딱 빠듯 거기다 어, 파드, 어. 예쁘다 이렇게 얌전해 그러니까. 오 여기가 예쁜데? <웃음> 뒷발 빼고 구경하는 거봐아 대박사건 대박, 사건. 대박. 대박이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여기서 자전거 타면 진짜 멋있겠다. 멋있다. 짜. 시끄러. 와, 정말 무서운 집이군요. 지금 옷 닦해. 근데 불키니까 낫다 좀. 나 마당에서가 좀 무서웠어.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완전 못 가겠네 프레시 켜봐 우리가 여기서 자야 돼가지아 무섭게 방이 정말 보여 <웃음> 무섭게 오, 여기 자아오 여기가 화장실이야? 여기는 불이 없는 거아찾았다 근데 되게 크다 오. 언니 여기도 여기도 와 방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기 완전 포포제닉한데? 이거 마당불은. 아침에 마당불은. 아 담치맥은 먹히나? 바당불은 센서만 있나 봐요. 재밌다고. <웃음> 어. 너무 멋진 숙소인데. 애들 너막 둘러본다. 웃겨. 너무 멋있는 숙소인데? 낮에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? 우 와. 그데 애들이 있으니까 또 한층. 여기 언니 저거 하나일 수가 있구나. 달랑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집이래 춥지. 그러니까 외국은 좀금 단열 이 생각보다 두단 가다. 얘네는 일로 다 이걸로 하잖아. 난로. 라미네이트 라미 그거 라미네이요 <웃음> 라디 뭐지? 라디에어 아니 저막나 뭐야 여기 담나 주문자 괜히 했다가 불러였 <웃음> 천천히 가봐 배고플만 그러니까 와.. 이 별이.. 표현이 안 돼.. 별이 보이세요? 진짜 쏟아지는데 지금..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대박일 것 같지 않아? 우와. 어떻게 이런데를 찾아지나? 이게 무슨 고인지 나는 무 궁금해. 먹어봐야지. 음. 음. 무슨 고기야? 몰라. <웃음> 근데 왜 그냥 맛있어? 음. 음. 봐야지, 음. 지금 쌈장에 마늘 이랑 청양고추 한입 찍어 먹고 싶다. 음. 먹 드세요? 아 진짜.. 안영미야? <웃음> <웃음> 다 덜어 <덮어> 먹으세요. 찬다라. <웃음> <산다라라. 웃음> 음... 우리는 이거 하나면 일주일도 먹어, 먹어봐도... 먹고. <웃음> <웃음> 너무 개괄스럽게 먹어. 니 <웃음> 네, 아까 이렇게 먹었잖아? 나 지금 이렇게 먹고 있잖아? 니 음. 네, 아까. <웃음> 아나 너무 배고팠나봐. 응. 아니 처음에 나 이거 딱 봤을 때 케밥이 빵이 되게 큰 거야 이게 길이가 되게 긴 거야 음. 먹데 나도 <웃음> 다 먹었어 <웃음> 그니까 야네 근데 여기 지금 해외여행 와서 제일 많이 먹었던데 니먹었어 개웃긴 거 뭔지 아 어? 정말 예쁜네 가장 아 들은다처럼 그런 애 가장 진짜 멋있다 근데 응. 이렇게 감면받잖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<웃음> 미쳤어 <웃음> 나뭘어 언니 미쳐. 언니는 왜 이렇게 담당해? 아담하다고 웃었어! 야 별걸 해! 게야 별바라 알겠지? 별 너무 짧고! 나도 니랑 똑같이 감탄 하고 있는 건데 감탄인데 약도 니랑 정도 아 그럼 좀 이쁘잖아 뭐 언니는 나한테 별다른 말은게 <웃음> 아니 기다려! 아니 <웃음> 기 나 문이 너무 예뻐. 해봐. 문, 나, 문 열어. 잠깐 잠깐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기다려. 와 근데 저별 언니 저별 하나가 진짜 밝은 별 하나 있다. 여기 대박이에요. <웃음> 저 여기 너무 많았아 <웃음> 대박이야. <웃음> 무서워. 알았어, 알았어, 안 할게. 안 할게! 하고 일어났어요. 자, 아니었고 그게 다 내려가면 한이 언니는 여기서 접고 여기는 변기. 아 대박! 아 여기 여기도 방에 있어요. 아니 똥싼다 여기 진짜 집이 무슨 동화 같아. 여기가 구워. 아 들어. 안녕. 귀여워. 착하게 다 응. 오늘 마트에 왔거든요 야, 이 야, 그하다 앵무새 뽑아네 <웃음> 집으로 다시 갑니다 목도리 민스 마트에서 목도리 산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너무 예쁜데? 마당 이있다 봅니다 와 하늘도 예쁘네 어제 여기 별 장난 아니었거든요 밤에는 솔직히 진짜 귀신의 집인 줄 알고 조금 무서웠는데밥 먹어요 먹어 파리에서 산 건데 너무 좋아요 다 아, 있을 것 같아 좋아 아, 이 개경이 너무 뜨거든요 이거 완두콩이야? 응 그게 좀극이네 나도 완두콩은 피해 먹어야 돼 응. 피할 응. 수가 없게 그냥 고르게 분포돼있다 쌀을 먹으니까 살겠네아 어. <웃음> 어제 근데 바, 빵만 먹었잖아 맞아 더부룩하더라 응. 먹은 거 같잖아 응 급식 먹을 때처럼 되꼭 잔디밭에 있으면서 그데 기분 좋은가 봐. 양잔디 좋아또 <웃음> <웃음> 땅바닥에 굴러 <웃음> 아스팔트에서 부르는데 다른 개가 왔어. 갔어. 아, 제, 제, 제. 아, 어, 귀여워. 목걸이 나오고 있어. 기발아. 오, 오, 착해. 오, 착해. 오, 기발 아우, 예쁘다. 뻥 착해. 어 착해. 아, 귀여워. 기반. 저, 저희 집이에요. 예쁘죠?